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저 원수들의 아구 아갈창을 날려 주십시오. 입을 찢어 주십시오. 난리가 나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이렇게죠. 샬롬, 아니, 일상에 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경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함께 라이브를 켰는데요.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원리사이드 보시면. 김성경 전사님께서 이렇게 먼길또 와이셨어요 지금 이게 흔히 올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흔히 올수 있는 기회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주제가 관계래요 여러분 관계 교회라는 것도 결국 관계고 또 우리가 보내진 세상 속에서도 결국 관계라는 주제 아래 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관계로 느끼는 모든 고민들 마음껏 한번 같이 떠들어 봅시다 네, 렇 좋습니다 교회에서 통계를 하는데 나의 성향과 사생활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 줄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겠지만 받아들일 사람이 사실 좋아야지 그 말도 좋은 거긴 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상황 가운데에서는 최대한 좋게 생각하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도 말에 지혜가 좀 부족하고 서툴러서 그렇게 표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음.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좀더 예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또 조언해 주신 거겠지 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제가 만약 그런 말 들었다면 음. 그렇게 받아들여서 순화시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몇주 전에 릴스에도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어느 청소년 집회 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던 날인데 그 교회 부장선생님께서 인사해 주시면서 전사님 아까 무대에서 봤을 때는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인사하니까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네요 그러시고는 어머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정직해서 거짓말을 못해서 웃으면서 대화했던 재밌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정직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참 쉽게 듣습니다 약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막 훈계도 하고 솔직한 말도 뱉고 하면서 우리가 그 솔직한 말들 때문에 좀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직이라는 건 남의 허물과 남의 상처에 대해서 솔직하라는 게 하나님이 말한 정직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솔직하게 들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 정직이거든요. 나한테 정직하라는 거지 남의 원물에 정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이 정직하라는 모습을 좀 잘못 지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려운 서로 다른 상처가 되는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국 미안하다고 뭐또 일이 커질 것 같다고 그 속상한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감정들이 쌓이면 분명히 큰 감정이 돼버려요. 작은 감정들이 큰 감정이 되어서 사역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 이 소중한 교회 관계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나눔을 하는 것. 그게 맞아요. 좀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상처를 준 것은요 분명히 합리화 될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음. 나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맞아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나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상처를 바라보는 또 여러가지 인사이트도 열리면 좋지 않을까 어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웃음> 이야기 해봤습니다. 좋아요. 아이, 네.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마음은 창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이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방에 바람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내가 창문을 열지 않는 한내 방에 바람이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흔들 수 있는 건나 뿐이다 어, 그리고 하나님 뿐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닌 이상 그 창문을 열지 않는 훈련을 늘 저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들고 가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 10편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그 10편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막상 10편으로 가면은 굉장히 10편의 기도들이 험악해요 다윗이 자기를 상처 주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뭐저 원수들의 아구, 아갈창을 날려주십시오 입을 찢어주십시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상처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복수와 분노를 하나님께 믿고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상처를 지나가는 시간에 허락하신 이유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오는 날에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창문을 닫는 훈련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놓고 데려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또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 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창문을 깨물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아그 아, 맞아요 어. 내가 받은 상처를 저 사람에게 사과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그 상처는 어떻게 하느냐 음.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음. 제가 예전에는 항상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상처를 줬으면 사과해야되는게 맞듯이 음.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때로는 인터넷 넘어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렇게 사과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일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상처들을 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걸좀 음.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음.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어, 다시 한번 정말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이게 진짜 좋은 비유 아니에요.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는 건 도둑이에요. 도둑에게는 옹둥이밖에 없어요. <웃음> 건강한 화를 표현할 줄 아는 법도 그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신앙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올림픽 때나 이렇게 경주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넘어지잖아요. 무릎이 아작날 정도로 넘어지든요 피리 철철 날 정도로 넘어지는 걸 가끔 봐요 경기 때.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뛰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 때 보면은 안 아파해요. 왜 그러냐면 달려야 할 목표가 너무 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경주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야 할 선한 표대 우리가 바라봐야 표대가 있기 때문에 선수처럼 넘어져도 지금 당장 이게 안 아픈 거야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표가 되게 너무 친할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갖고 있었던 10년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아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이 상처 끌어안고 가지만 그 표대 앞에 도착했을 때아 너가 참 많이 그 짧았던 나그네의 삶 동안 많이 아팠겠다 하실 해주실 그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견디고 갈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웃음> 달려가잖아요, 사실 다 여기 있는 청년들 다 그렇죠. <웃음> 그렇죠, 진짜. 혹시 이건 어때요, 미리 받았던 것 중에? 응.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 속상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알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죠. 진짜 많죠. 음. 진짜 많아요. 본도사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내가 쏟아 붓는 건 요만한데 이걸 쏟아 붓는 걸 알아주는 애들이 요만큼도 그쵸. 없는 거 그런 말 없죠. 그런 말이죠. 야, 렇죠 네. 힘들어요 그냥. 서운해해요. 아시고 울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서운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죠. 그거 안 서운할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힘들고 역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어쩌면 씁쓸한?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씁쓸하셨을지 우리가 음. 아는 거죠. 모든 걸다 쏟아 부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내려다 보셨을 때 아무도 안 남아 있었잖아요. 그 눈물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씁쓸해하고 서운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자 그분이 기억하신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배움이자 성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저 사실 진짜 이런 주제가 너무 공감해서 음, 음. <웃음> 너무 공감해서 그래 너무 공감해서 네. 사실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 전화기 위해 거기서 써져 있는 건데 제가 어릴 때부터 관종이었어요. 응.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관심 받는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보은 여덟까지 가잖아요. 여덟이 남아있습니다. <웃음> 아무튼간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응. 사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끔 마음이 막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응. 그내마음속그 공허함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전에 부계정에 한번이 글을 썼어요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 주님은 아시죠 이게 진짜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살려달라는 게 오늘 이제 또 성경전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구나. 예수님은 입이 나보다 더한 그런 어려움과 나를 위해 겪으셨구나 라고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된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만 이런 갈망들이,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 통로가 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그 고맙다고 격려해주고, 음. 이렇게 위로해주고 음. 하는 그런 것들이 어, 뭔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기보다 음. 내가 한번더 위로해주고, 내가 한번더 고맙다고 해주고 에이, 하는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이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아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라온 5분 설교 중에 낭비라는 설교가 있어요 부제가 이제 주인조 그만 섬기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5분 설교를 준비할 때딱 이런 그 질문의 상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만큼 뭔가 자꾸 공허한 거죠 사실 신앙, 신앙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사단한테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쏟아부었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신앙에 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더 돌려받아야 돼라는 이 생각은 어쩌면 성김도 사랑도 신앙도 아니고 그건 투자예요 투자. 우리의 신앙이 결국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5분설교 말미에 이런 문구를 적었던 기억이 나요. 사단은 우리의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사랑에 계산기를 주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런 사람의 인정 때문에 쓰러지는 날이 올 때. 억울하고 낭비 같아지는 날이 올때 사단이 주고 간 계산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버려내는 신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음. 또 생각을 합니다. 아 좋네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 아마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또이 라이브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많은 위로도 얻지 않으셨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네요. 어 네. 마음이 네. 사실 이렇게 한 시간이나 넘는 시간 동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한게 얼마나 값진 일이요. 하다 보니까 음... 또 이런 시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웃음> 함께해 주신 우리 성경전사님 소감이 혹시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사실 이렇게 뭔가 서로 따로 노는 모습만 또 이렇게 에벨자들에게 문화사역자들이 보여줬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들 또 각자가 각자의 필드에서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또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목소리도> 앞으로 제가 이제 좀 허니의 일상 채널에서 계속해서 좀 시도하려고 하는 게 말씀해 줬던 것처럼 그런 문화 사역자들이 조금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으쌰으쌰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오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고 있으니까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정말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가능하실 때또 이렇게 우리 함께 또 이런 음, 시간이 그러면... 또 있으면 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서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허니일상도 또 김성경 윤사님 도또원디사이프 워십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디사이프 워십 구독 좋아요 야, 꼭 부탁드립니다 허니일상도 <웃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요 <웃음>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깊은데전사이옷스타일이 국사쌤 음악쌤 스타일이 고스타일이 고스타일고고고고